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련의 패스오브 액자일 초짜 모험가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여전히 그래픽카드는 굴이죠? 아 굴이다 둘 이다. 해안 지대에 지나 물결 섬으로 이동하기 음, 천천히 가 봅시다. 레벨 업도 해야 되니까요. 스토커안 뜨네.. 아 떴다 화상을 입어서 데미지가 좀 들어왔죠 마나가 없답니다 레벨업 하셨고요 회피 생명류 으흠 민처 이거 찍겠습니다 아아 아. 아, 제가 아직 레버, 랩이 낮아서 환영은 환영은 아직 도전을 못하겠어요 더 레버 블한 다음에 도전을 하는 것도, 나 쁘지 않을것같 은데 쉽 고, 쉽 고, 쉽 고, 잼 들. 흘러 음, 아직 잽도 안되죠 끊기는 게 보이죠? 랩업 하셨고 랩업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언제 랩업 알지 모르겠고 이게 하나하나 다 써줘야 하나하나 다 써줘야 보석도 레벨업을 하더라고요 이쪽은 아직 안됐고 지금 제 하나는 이쪽에 있고요 음, 랩을 하나하나 다 켜야되는데 랩을 다 켜놓고 돌아다니는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포탈도 찾고, 그렇죠? 포탈 저기 있다. 아, 저번에 포탈을 켜, 켜놨었네요? 켜져 있네? 우흠. 분은 다 먹어주는 게 좋고 이렇게 레벨업. 음, 역카 공격투사체 일정 공 일정 간격을 두고. 방향을 변경합니다 두사가갈라질수 있습니다 하나 끼울 수 있죠? 끼웁시다 뭐든 하나는 끼워줘야 그 능력을 발하게 되는 거니까요 마나플라스크를 넣어줘야지 장거리 공.. 뭐라고 해야 돼? 디아블로로 따지면 쇠뇌라고 하죠? 저는 제가 쇠뇌를 진짜 즐겨서 사용했거든요 그냥 고정으로 해놓고 저는 도망만 다니면 되는 거라 내가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를 좀 즐겨합니다. 그래도 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게 편하기도 하고. 아이템 먹으러 다니기도 쉽고 그쵸? 음, 제가 그런 타입으로 싸워요 되도록이면은 손 많이 안 가는 지능 17이죠? 하고. 저는 사용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지금. 장 놔두시면 돼요 오케이 또 갑니다 어아 보석이 빠지면 스킬도 빠집니다 여러분 스킬 하나가 없죠 저기 스킬 하나가 없어요. 아씨, 당분간 끼워 넣어야겠는데. 그쵸. 아무래 저게. 스킬이나 다른 조건이 더 낫다고 해도 지금 저는 지금 이대로 있는 게더 편합니다 아하 지금 저거를 지나가야 할것 같은데 꼭 한 건가? 아무래도 끝난 것 같고, 걸어갑니다. 만화도 지금 자동으로 차고 있죠. 물결선으로 이동한다. 물결선. 만화동이 물결선일까 일단. 여긴 어디냐. 갯벌. 밑에 있는 데가 물결선인가? 물결섬. 물결섬에 왔습니다. 우박 갈퀴를 철치하고 약품상자 철. 생 나왔 죠？아하, 주였끼 우고 오케이 좀나졌 죠？지금 오케이. 이렇게 아이템을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게이 게임의 매력입니다 일단 맵은 다 발표 주는 게죠 nature for you. Her m i b r o n s t r u s t <웃음> 나나를 좀더 늘려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스킬 자체를 잘못 쓰고 있으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구족인들을 계속 불러으고 있죠 외치는 거 보이시죠? 중형마라 나는 만화가 부족하니까 아아 아, 노노 공격중에는 아이템 수, 교체를 못해요 오케이 계속 갑니다 t 스크 약품상자. 약품상자도 제가 지금 못 갖고 가죠? 소형, 소형. 버리만건 떼고, 중요한 거 넣고, 단순한 로그. 음. 17. 지능 17이 필요하대요 근데 지금 저는 지능은 하나도 안올렸어요, 지금 음.. 무슨 말인지 알죠? 두번째... 안 들어가진대요 음.. 이게 무슨 말이냐 아하 힘이 쉽게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애들은 제가 다못 찾은 아이템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지금 미확인이 돼가지고 감정 주문서에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왼쪽을 클릭하면 은 감정이 됩니다. 이거를 전두 번째에다가 채워줄게요. 생가죽 회피 13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게 14의 레벨 4 짜리죠? 이 정도 레벨이 5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 화염 주황에 붙어있네요 초록색 제가 쓰는 건 이럴 때 작은 애들을 다리를 다시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오고, 거대 방패가 지금 크기가 너무 커 흑단목새부터 한칸 사지하죠 지금? 세 칸을 한칸 얘는 지금 못 들고 가겠네 그럴 땐 우리 포탈 주문 설에 씁시다 라이언 청소. 처음으로 세이브했던 곳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오케이 okay. 아하 이동속도 40중형만 중형생명 이동속도 40, 중형 만화, 중형 생명. 이동 속도 40. 솔직히 이것도 끌리긴 했어요. 이동 속도 40... 네, 제가 써야 될 거는 지금 중형 플라스크가 제일 필요할 것 같단 말이죠. 맹공 보조. 40% 확률로 중독. 카오스 피해. 3.4초 동안 맹공 실시. 22 확률. 궁수 최대 한 마리. 소환. 신기루 궁수. 괜찮은 것 같죠? 투사체 2개 추가발사 보조대상 스킬이 12% 감폭 이때 뭘 선택해야 될지 액티브 스킬 응, 액티브, 액티브 스킬에 보조로 들어가는 스킬인거예요 지금 그쵸? 다 보조로 들어가죠 신기루 공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퀘스트 완료했고, 퀘스트가 있는데는 모름표로 바뀌죠. 제세 봤을 땐이게제요 괜찮도 됐어. 밤에 이거는 지금 그래서 제가 안팔았어요 어허 이거보다는 저게 낫죠 얘는 특수효과가 있으니까 오케이 음 두 번째 떠 놓을게요. 타격계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오케이. So, you managed to salvage shaky hand. 음. <목소리> 보관함 <목소리> 여기에 넣 넣으면은 이렇게 하나가 됐죠. 이렇게 애들을 모으는 거예요. 음, 고 음,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가는 거죠. job f i e w o k y stay sharp out there. 지금 선택 퀘스트가 나왔죠. 갯벌까지 이동해서 몬스터 자, 잡는 거. 저는 여기 몬스터 아직 정리가 안된것 같아서. 다시 왔어요. 다로뛰어 들어가는 느낌. 오케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맵을 다 도는 걸 좋아해요. 뭐 왠지 뿌듯하지 않나? 전 그런 데서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음. Okay. o k okay. 다돈거같네요 나갑시다. 해안지대. 갯벌로 갑시다. 갯벌 어디 있는지 알죠? 바로 앞에 갯벌 진입중 수색하기 저거 좀 소름돋게 생기지 않았어요? 요구사항 미충전 진영 16 저것도 지금 레벨업을 하려면 요구조건이 있네요 진영을 올리던지 진영을 올리던지 해야겠네 친한 농덩이 지금 여기 조건은 저기 악친한 운농동이를 가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전 일단 여기는 다 수색을 할게요. 저는 수색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솔풀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솔풀 좋아하는 것도 안 좋은데. 아, 아. 부딪혔네. 자리 미널 조기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아하, 특이. 퀘스트가 하나 생겼죠? 이 게임의 뮤미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맵을 돌다 보면 새로운 퀘스트들이 또 생겨나요. 아하, 오케이. 화살통 맺고. 그랬죠 공격 속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화려한 맛이 있다고 해야하네 퍼센트 645.0.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거보다안 좋은 것 같죠? 이 적게는. 이놈 적게 27. 랩 높은 데서 이러면 한 방에 뒤지겠죠? 전 지금 랩이 낮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딱 봐도 뒤질 것 같죠? 어우, 뒤질 뻔했네. 잘 힘이 부족해요 지금 음, 생명력 플러스 지금 제박 연간 다 패스네요 슬프다 슬프 학살이다 학살 디아블로에서 달려오는 매체 화살을 쏘면 은 크리티컬이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좀 아쉽죠 없고 오케이 사슬 하나 들어갔죠 네 확인 쉽고 지 제가 쓰고 있는 것보다 좋아요 씁니다 갖다 버리고 오케이 아이템은 이렇게 파밍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that of off. 엔진 무조건 챙기죠. 반지 1, 24, 골비추 겨야. 아하, 150, 74 퀄리티 플러스 산대. 저는 중형을 쓸게요. 예제가 특수 효과가 들어가 있어서 제일 싫 얘가 더 낫겠네요. 음, 냉강하고 동결 줄여준다고는 하는데 저걸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한마리가 더 있었네 못 봤어. 아또 있었어. 몰라. 못 봤어. 못 봤다고 한다냐. 라고도 할것 같은데. 이제 중간으로 갑니다. 음, 못본걸 어떻게. l a s t o r e s e n 아... 저거... 아휴... 만화가 아니었네요? 쏘리 이렇게였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모양을 가져오라고 그랬었죠. 지금 맵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느낌표로 오케이, 그것들을 하나씩 다 찾아내서, 아까 퀘스트 생겼던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생명력 플러스크 진짜 많단 말이야 오케이 일로와동지 순간 그래픽이 좋아졌다가 바뀌었죠 이렇게 맵을 돌다보면 언젠가 랩업을 하게 돼있어 아 저쪽에 느낌편하 있네요 는 애들도 만나게 되는거고 음, 꾸러미는 뭘까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아하 못디난다고 음, 나오네? 이건 모르겠어요 저도 왜못입는 건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집업이 안 맞는 건지 당추할 수 없어 오케이 상형 문자들을 벽으로 가져가라고 하죠 네분 거의 다 깠어요. 하. 감정 평가선 필수. 주문서켓. 오케이, 못들 겁니다. 그냥 갈게요, 여러분. 맵은 다깐죠진행 아, 10명. 예상치도 못했던 상영문자 넣었고. 길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래 잠긴 길. 아, 여기에도 있네. 지금 물음표가 되어 있는 곳이 다 퀘스트고. 일단 저는 마을로 돌아갑니다. 아, 아. 어, 큰일 뻔했네 Now t h a 저는 쇠내 진짜 좋아요 칠주 I can't see why I'd want to do that here. 여기 이거 넣어야 될것 같죠? 쇠네 큐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지련의 2일차 플레이였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